아 이게 미라클 모닝 열풍의 지칠 법도 한데 아침 시간 관리에 관한 신화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세대를 불문하고 점점 더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가며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어디까지 미라클 모닝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과장된 신화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한 가지는 하루를 쓰고 쓰고 또 압축해서 쓰다가 남들의 두 배로 인생을 살고 싶을 때 뭔가 더 이상 아무리 압축해도 시간의 빈틈을 찾아낼 수 없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더 나아가서는 효율성을 증폭시켜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시간이 결국은 아침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전 영상들에도 남겼듯이 예전에는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달리기도 하고 나름 부지런히 아침을 맞으면서 하루를 좀 알차게 쓰는 느낌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패턴이 조금씩 깨지면서 최근에는 6시 반에 기상을 하고 그럭저럭 평범한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 문제는 해야 할 일의 규모는 커지고 양도 더 많아졌는데 활용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에너지틱하고 효율성 넘치는 저의 아침 시간을 되찾기 위한 나름의 노력과 노하우를 짧게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사용 가능한 절대적인 시간을 늘리려면 일단 일찍 일어나고 봐야겠죠 어, 저 같은 경우엔 뭐든 과한 걸 조심하는 스타일이라 넘치는 의욕에 갑자기 일찍 일어나려 하면 이상하게 잘 안되더라고요 기상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어서 매일 10분 정도씩 기상 시간을 앞당겨 보았습니다 그렇게 패턴을 다시 찾는데 일주일 정도를 썼는데 제일 중요한 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면 안되고 수면시간도 어느정도 일정하게 맞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람도 알람인데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시간에 조명을 켜는 방식이 효과가 꽤나 좋았던 편이었습니다 어, 물론 자연광이면 더 좋긴 하겠는데 어, 저같은 경우엔 예민해서 밤에 잘때 암막커튼을 치고 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연광을 조절해서 받기 어렵다 보니까 스마트 플러그랑 조명을 연결해서 정해진 시간에 조명이 켜지게 설정을 해 놨어요 이게 이게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미라클 모닝 관련 노하우들을 보다 보면 보통 하루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시던데 저는 그러면은 아침 시간을 조금 아깝게 보내는 느낌이라 전날 밤 다음날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점검을 하는 편입니다 이 계획 세우는데도 뭐 여러가지 방법론의프레임워크의 노트방법에 뭐가 많던데 저 같은 경우엔 그냥 엑셀로 기록을 하고요 특히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볼수 있게 클라우드에 연동을 해서 기록을 하고요 이 기록 방법이 살짝 특이하긴 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뤄보긴 하겠지만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그날 처리해야 할 테스크를 목록들을 적고 유사한 목록들을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그룹화를 해서 가급적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이것들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전날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면 아침에 해야 할 일이 엄청 단순해지는데 이 계획을 보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게 될지 미리 상상을 한번 쭉 해보는 그런 시간을 짧게 가지고 넘어갑니다 전 건강한 아침 식사가 여러 가지로 효율성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된다 맹신하는데 뭐 굳이 굳이 과학적인 근거들을 참조해 보자면 밤중에 금식 상태였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뇌가 에너지를 공급받으니 기능이 향상되고 신진대사도 마찬가지로 향상되는 등등등 뭐 많잖아요 어 근데 무엇보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살짝 몽롱할 때뭘 씹다 보면 은 잠이 잘 깨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 아침 식사를 하려 노력하는 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한 아침 식사여야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건강한 아침 식사고 뭐가 건강하지 않은 아침 식사냐 뭐 전문가의 견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 제 몸에 맞춘 내용은 영양 균형이 잘 맞으면서도 설탕 함량이 낮고 인위적 가공이 덜된 그런 게좀몸 건강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아침 식단으로 먹었던 것들은 식전에 홍삼 액기스 먹어주고 두부 야채 볶음밥이나 그 물에 넣으면 불어나는 그 말린 해초 패키지가 요즘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거 불려서 현미 잡곡밥이랑 고추장이랑 비벼 먹고 밥 먹고 나서 유산균이랑 아사이 베리 가루를 별도로 먹어주곤 했는데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 시간을 활용하려 일부러라도 노력을 해줘야 여러 사업군을 운영하면서 새로 나온 것들도 간신히 배우고 운동이랑 자기개발도 조금이라도 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겨우겨우 할 수는 있더라고요 물론 항상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일단 이렇게 기록해서 정리하고 보면 당연히 아는 내용이거나 너무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번 한주 동안 아침 시간을 활용하려한 내용들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결국 세 가지 포인트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하루 계획 점검한 뒤 우선순위 앞단 처리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넘치는 에너지와 자신감으로 하루를 맞는다. 끝. 말이 쉽지 말이. 아무쪼록 저는 무식해서 일단 그냥 이런 방법들로 시간을 늘려 사는데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 정보 공유 대환영하고요. 다들 아침을 다스리고 나아가 인생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